어우 너무 센가 틴커 캐드 10랩 도미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평면에만 도미노를 만들 거고요 도미노를 물음표 모양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어 놓고 컨트롤 D 하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 Shift 키 누르고 이동한 다음에 Ctrl D, D, D. 그래서 지금 이 선택되어 있는 게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유지를 하면서 각도를 살짝만 돌려주고요. 다시 Ctrl D, D, D 하면 또 이게 이렇게 꺾어서 갑니다. Ctrl D, D, D, D 하면 이렇게 꺾죠. 그럼 여기서 또 다시 각도를 일정하게 다시 돌린 다음에 Ctrl D, Ctrl D, D 해주고 다시 각도를 살짝 돌려준 다음에 Ctrl D, Ctrl D, Ctrl D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를 하면서 이동을 하면 컨트롤 D D D 이러면 이제 쭉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물음표 모양처럼 놓기 위해서 컨트롤 D D D D D 컨트롤 R T 컨트롤 D D 오죠? 물음표! 자 근데 얘가 이제 바닥에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얘를 이 안으로 이 안으로 가져오고요. 크기는 살짝만 줄일게요. 살짝 줄이고 그 다음에 시작점에 시작점에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넣놓고두 개는 그룹... 음. 하고... 공을 이제 구슬이죠. 마치 요 구슬을 위에 올려둘 건데, 구슬을 고정하기 위해서 살짝 팔 겁니다. 아래로 이렇게 음. 실제로 도미노 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L 눌러서 가운데 정렬, 그러니까 살짝 이제 홈을 파줘서, 이거 하나 컨트롤 D 하나 더하서 솔리드로 만들고 네. 얘랑 지금 선택된 게홀 도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파란색 도형이랑 그룹 그래서 없애면 지금 이 파란색 이렇게 치워보면 여기 살짝 홈이 파졌죠 컨트롤 Z 이렇게 그러면은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얘를 투명으로 할까요 그러면 지금 얘는 여기 보이는 이 하얀색 얘는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을 주고 플레이! 누른 다음에 지금 여기 홈이 파진 상태에서 공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죠? 그래서 여기를 던져서 공을 맞춰! 얍! 공이 안 맞네? 이런 어우 너무 센가? 다시 다시 리셋. 화면을 살짝 멀리 하면 됩니다. 후잇! 아니, 아니. 플레이! 후잇! 너무 먼가? 후잇! 너무 먼것 같아요. 확대 살짝. 후잇! 후잇. 오! 빠질 수 있을 것같아 됐다! 오! 요렇게 됩니다